사람들이 뭐이 사람 봐달라고 해가지고 음. 좀 가져와 봤어요. 네. 굉장히 고민이 많겠다. 이게 무리를 하면 안 돼. 근데 무리를 할 거야.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 서 있는 일이라서 이 사람의 어떤 정점에서 흔들릴 수 있는 시기라고도 좀 보여져. 약간의 그러니까 5점? 5점이 남는 시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사람들이 뭐이 사람 봐달라고 해가지고 음... 가져와봤어요. 네, 네, 네. 한번 봐주세요. 몸으로 많이 쓰는 활동적인 그런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삼재의 영향도 굉장히 타고 어떤 자기가 위치에서 어떤 역할이나 하는 일 이런 거는 크게 변동은 없지만 몸을 조심하라 그래. 10월달부터 12월까지는 굉장히 몸 몸을 좀앞 끼면서 사려야 돼몸 사려야 되는 시기 어... 내년 좀 넘어가면 좀 괜찮아요 봄쯤해서 근데 그때까지는 좀 몸을 좀 사려야 돼 다치기도 다쳐야 되고 아니면 사고를 좀 당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직업이나 활동하는 데에서 조금 지장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막 엎어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 이동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분 사람들이 궁금해서 가져왔다고 응. 했잖아요. 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응. 뭔가 운이 좀운 때가 좀 어떨지. 아,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진짜 아씨 이런 느낌? 이 표현은 내가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어 해야 돼 앞길이 딱 막혔을 때 이런 이제 어. 탄성이 나오잖아. 딱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 근데 이게 무리를 하면 안 돼. 근데 무리를 할 거야. 진행을 한다는 소리죠. 나는 근데 진행을 굉장히 고민이 많겠다.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음.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 서 있는 일이라서 이 사람의 어떤 정점에서 흔들릴 수 있는 시기라고도 좀 보여줘. 약간의 오점? 오점이 남는 시기? 좀 안타깝긴 한데 나는 좀 몸살해야 된다 얘기가 자꾸 나와. 서른 살 초반인데 조금 더 높은 대로갈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항상 목마르지. 만족은 하지만 더 조금만 더 조금 더 이런 옆에 조력자도 굉장히 든든하게 있어요 아, 어. 그 사람의 기운도 무시 못해 그 조력자랑은 잘 지내나요 끝까지? 어 그렇죠 어. 어떤 이제 충돌의 기운이 없어요 이 사람의 그 옆에 있는 그 조력자도 좀 둘러보면 특히 타카가 잘 되는 그런 파트너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성운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성운은 좀 좋아 이성운도 좋아. 지금 혹시 응. 뭔가 좀 교류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아 있어. 오 있지. 어. 오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음... 때문에 난 있다. 결혼도 뭐운 운도 있겠네요. 나는 서른 셋넷 정도 봐요. 그리고 그때. 결혼 운기도 들어오고 이성운과 배우자 자리도 좀 확고해지고 본인 관리가 정말 뛰어난 사람 아 굉장하지 이걸 언제까지 완전 기계, 기계보다 더한 사람 언제까지 좀유지 할까요? 나는 근데 왜 나이가 되면 조금 쉬고 가기도 하고 좀 여유롭게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뭐 끝까지라면 죽을 때까지? 뭐 진짜 과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 아 진짜요? 음. 이번은 선생님 축구 보세요 간혹 봐요 간혹. <웃음> 축구 선수손흥민이아 진짜? 손흥민 하면 은 사실 뭐 축구 안 보는 사람도 알잖아요 어 그럼요 그럼 <웃음>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철저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손흥민 딱 얘기하니까 손흥이 이래 뭔가 간절하게 비는 거 아니면 바램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몸이, 몸이 다친다 그랬어 선생님 말씀대로 이번에 갑자기 다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음, 음, 음, 한 음, 거예요. 왜냐면은 아. 앞면이 골절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다치기 전에도 자꾸 징조가 아, 있었어. 맞아. 있었는데 얘가 자기가 욕심이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욕심을 조금 채우고 채우고 가기 위해서 좀오바한 거지. 손흥민 선수가 안 했으면 다쳤어요. 좋겠다. 다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드컵 나가지 않아. 사람들의 이제 관심은 그거예요. 손흥민 음. 선수가 과연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안 네. 나간다. 하겠지 만약에 나가더라도 잠깐 뭐0 분이든 뭐 이렇게 잠깐 나가서 이제 뭔가 이제 유중의 미를 좀잘 거두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고 했으면 좋겠 좋은데 나는 몸, 몸을 아껴야 되고 몸살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 근데 왜냐면 이게 만약에 수술을 해서 자기가 회복이 됐어 회복이 돼서 월드컵 경기를 뛰면 그 후폭풍이 자기 몸으로 오거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월드컵이 4년마다 열려요? 맞아요. 근데 올해, 이번 에가 월드컵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한번더할수 있다. 응, 응.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 않아도 된다. 어, 마지막으로 그치? 한 마디 해주세몸 사리세요. 몸을 아끼고 사리셔야 됩니다.